안하니까 이게 하고싶어지더라고 무슨 소리야? 눈찍을래? 그립토 그립토 이마이 그립토 눈물 난다 그립토 그립토 오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또 많이 뭘 새삼스럽게? 여러 번출연하는거 아니야? 어 그니까 러 근데 안 보더라고 저번에 안 사가서도 브이로그 찍고 왔어 아 맞아 맞아 그때 찍었어 옛날에 나.. 웨딩할때 어.. 합전다고 있었거든 아 네. 마침 걔가 또 여기 있네? 니가 그때 학교 있는.. 그냥... 응. 아, 그냥.. 학교 그... 있어.. 학교 음... 있어가지고 니가 연락했잖아 안된다고 응. 그렇죠. 혹시 있는.. 데 마침 또 있더라고 아, 그때는 응. 안산 살때였어니까 음... 종우 그러면 3월달에 개강하는 거야? 3월 7일 아, 아, 진짜. 언제 언제, 언제 졸업하는 거야? 올해 어? 올해야? 올해? 올 올해 졸업하는 거야? 마카티 이제. 아, 여름에 아니, 그러니까. 졸업하는. 거야? 아니 아니 아니. 막 아, 학년. 아 그럼 내년에 졸업하는 거 아니야? 내년 2월. 아 하네요. 중간에 데려갔다 온다. 그래서 몇 년제야? 얘들? 오년제라는데 깜짝 놀랐다. 학교는 총5 년제. 아 그렇지. 아안 어, 어? 나왔어. 아 심지어. 아, <웃음> 아 <이거? 웃음> 니 우리 사진 아, 보여 줘야 돼. 나 사진 찍으러 왔단 말고요 <웃음> 아, 살려진 <알았어. 웃음> 아, 안 보여. 돌아갔어. 언론 아니야. 내게 나었어 민미가 할 텐데. 아니야. 민미가 아니, 맛을 아, 먹는 거야. 어한 부츠 면 s 는다어어그다은 잘합니다. 어, 옛날 사람이라서 얘가 흔들면 약간 그게 있잖아 위, 그 위에만 위 먹으면 약간 깔끔한 그게 있 아, 그렇게 한번 약간 못 믿는 거못 어, 믿는 표정인데 거. 약간 아, 그래서 겉에만 살살 따라오는 거 보면 <웃음> 깔끔한 게 있어 식해서 깜짝 놀랐어 내가 막걸리를 다안 먹어본 티된다 그러니까 음, 너가 또 자막으로 달리겠지? 네. 안 먹어본 티댄다 <웃음> 안 먹어야지 <웃음> 고 먹어 봐야 된다니 아, 아. 난 찍어서 먹어 보자는 거. 뭔가 그러니까 그냥 먹어 봐야 된다는 게술 없이 그냥 음, 먹어 봐야 된다는 거죠, 알았어. 음. 주당이네 <웃음> 그냥 가서 술만 먹어. <웃음> 근데 반박할 수 없어. 맛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안 안 찍으면 안 되냐? 안돼안돼안 돼. 그렇지만 내 친구가. 아! 아야. <웃음> 아, 아니 야. 감으면, 감 아니 그래 따지는 거 뭐야? 오케이. 오케이, 오. 오, 이그래서내 어디 갔냐고? 아직 말리고 <웃음> 있도 <있어. 웃음> 어, 어, 어, 어, <웃음> 어쩔 돼. <웃음> 거 <그거 핀츠> <웃음> <이거> 나야? <응. 웃음> 나무향들 어, 어 나무음도 꾸도 그 느낌 별로 안 좋아해. 신기하네. 여기도 파우더 안 쓰고 실업스 하고. 음, 너희는 뭐 써? 우리도 싫어 없 요즘 파우더 쓰는 데가 없더라 별로. 이런 특히 이런 카페에서.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느낌을 내려고 그냥 하네. 깔끔하게 먹 먹으라고. 근데 확실히 파우더가 훨씬 맛있네요 음. <웃음> 아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냥 이런 데서 되게 기대 안 하잖아 그래 <웃음> 그치. 네, 그치. 나는 내가 일하면서 직장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동안 그냥 알바하고 내 이제 다른 일하고 이렇게 했었나? 근데 내가 직장 일주일 경험을 본는 결과 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지 알겠다 네. 확실히 물론 이제 나는 계속 영상을 보다 보면 눈 아프고 그런 단점 은 있지만 뭔가 편함이 있어서 알바보다 아... 몰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더라. 그치 아무래도 그 약간 안정감은 확실히 있겠지. 그럼 이제 자기가 오히려 소욕감 생기지 아 맞아 그게 또 은근히 되게 좋더라 나 몰랐, 몰랐는데 그게 은근하게 오는 그 안정감이 되게 좋더라 맞아 <웃음> 좀. 좀 편하게 느낀 게좀 그래서 약간 너가 마음에 드는데 뭔가 어색 어색하다. 두은선이야아 하지만 응. 아 안주 나 아, 아, 갖다 놓고 어. 먹었어요. 잠깐 잠깐 안주 만들어 놓고 잠깐. 아 진짜 어렵네. 인사하기 어렵지. 어려워 뭐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요즘 인사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<웃음> 나 진짜 이런거 안쓰러워 <웃음> 이렇게 노력 안하면 도태되는 거라니까? <웃음> 그러니까 너가 노력하고 있다는 게 뭔가 안쓰러워 아. 맛있응 아, 나, 음. 나 배고팠어. 나 생각해보니까 안 먹었네, 밥을. 생각해보니까 안 먹었네, 뭐야? 별로 안 배고픔길래. 안먹을줄 아, 알았지. 야, 니 진짜 그러다가. 물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, 너 진짜 뭘먹준다니까니 어? 조심하다. 네, 어떻게 내가 볼 때마다. 맨날 난뭘안 먹었냐? 아니야 나잘 먹어 원래 잘 먹어 일 예? 일하는 날에는 조금 그렇지 그래도 술도 한 끼는 아, 챙겨 먹는다.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뭔가 대학교 때로 돌아가는 기분이잖아. 만난 애들도 다 대학교 친구들이고 이렇게 킹받네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누구예요? 예뻐? 음, 음. 아이구야. 어, 이거 어떻게 해, 예뻐서. 그러게. <웃음>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어? <웃음> 얘, 굳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. <웃음> 어, 그래? <웃음> 여기 찐이다. 어? 여기 찐이라고.